안녕하세요 손모찬입니다 손모찬이라는 이름은 제 성인 손과 못해도 괜찮아의 모찬을 따서 손모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제 채널의 정체성과 방향을 공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몽땅 도전해보고 그걸 기록하는 채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패도 해보고 중도 포기하는 일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작이 반인 만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할 콘텐츠랑 목표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울증 완치입니다. 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평범한 브이로그인데요. 저는 만성우울증과 불안장애, 그리고 양극성 장애라는 판 진단을 받았고요 일상을 찍게 되면 봐주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걸 더 의식해서 더 열심히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그래서 이제 제 우울증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목표는 건강하게 생활하고 일상을 유지하면서 우울증 완치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게임방송인데요. 모찬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저는 게임을 진짜 못하는데요.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과 실력의 간극이 커서 그래 못할거면 차라리 즐기자 이런식으로 짓게 된 이름이에요. 주로 하는 게임은 오버워치랑 발로란트 같이 FPS게임을 하는데 어, 스팀게임도 많이 하고 공부게임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트위치에서 방송할 계획이고요. 아이디는 이미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방송도 몇번몇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목표는 오버워치 솔큐로 골드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악 컨텐츠인데요. 잘하지는 못해도 부르는 걸 좋아하고 악기 배우는 걸 좋아해서 부르고 연주하는 걸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후시 녹음하지 않고 원테이크로 완곡하는 건데요. 좋아하는 곡들을 연구하고 연습해서 들려드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 추천 컨텐츠인데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소설, 시, 음악, 게임, 웹툰 등등 저희 오타코 기질을 발휘해서 여러 장르의 재미있고 다양한 컨텐츠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적당히 호불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걸 처음 접했을 때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받아드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 채널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날에 백수가 되어버린 바람에 시, 이왕 쉬는 김에 부지런하게 쉬고 싶어서 유튜브도 열심히 해볼 생각이니까요. 재미있게 건강하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